입냄새송내단단아올 때마다 <목소리> 반, 반, 반. <목소리> 오늘 준 일일 카메라맨입니다 어떤 걸 찾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무슨 뭐? 놈 아니야? 케이뻐 <웃음> 진짜? 야.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뻐요 여름이었으면 샀어 아, 뭐 있어? 비디오 키자마자 그런 걸 보여줘요 어때요? 어때요? <웃음> 엉덩이는 안 나와요 거울로 아, 찍고 있어요 네. <웃음> 김치는 갖고 싶어? 너 이쁘지 형도 세워놔. 몇달뒤갖게해 줘. 응? 콜, 구독. 진짜 난 진짜 프라이탁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다시 해 줘요. 좋아, 음 좋아 이거 마지막이 할까? 네. 아니 이거 첫번째로 할까? 그냥 크게 한번 볼게요 음. 모든 카페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웃음> 얼음빨 그만 세우기 <웃음> 나는 시도 시도 시도 나는 싫어+ 시도 나는 시도 시도 시도 나어 시도 시도 시도 나어 시도 가져왔어요. 매트랑 글로지랑 섞었어요.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3개월 만에. 진짜 단골 카페. 응.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안 보여요. 뭐라 그러는 거야? 여기는 꼭 오셔야 돼요. 근데 강아지가 안 보여요. <웃음> 집에 보러 갔다 올게요. 네. 응. <웃음> 누나 양전에 아, 어 차분해졌지 어차도년네어 어. 음, 얼굴 똑같해 <웃음> 얼굴이 똑같아요. 저 양념을 줬어. 그니까. 진지 그녀야. 음 계속 원하나 봐. 브라운 투자. 앙맨가이래미름이라고요 뷰진 만났고요. 주세요. 싫어요. 다 니네 내거 뺏어 먹을 줄 알았어. 시야대 부어주세요. 근데 향기 너무 좋아. 한번 왔다 봐. 얘들아 이렇게 어머 이거 했지? 그거 같아. 아이스틴 원액 느낌. 응, 진짜 니들이 찍어 먹어. 달달하나 봐.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차 너무 식을 그때만 어, 그렇구넌 먹지마. 뭐. 야 흥분하지 마. <웃음> 당장에 당장에 당장에. 아 그럼 나 맨날 그래. 나 응. 돈은 안 내. 미친 <웃음> 말이야. 너무 맛있어. 진짜. 와 샹남. 샹남. 와. 야 감기 끼도 싹 내려가 그래, 이게 너무 아, 뜨거워 뜨거 우리 이거 끝볶이어아 뜨거워 어떡해 그래. 아 오빠 주마 주마 여기 이렇게 쓰레기장 같은 스타일 있고요 우린 이제 이쪽으로 1이할 거예요 얘들아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쇼핑몰이지? 얘들아 그럼 그래, 쇼핑몰 같은 거 찍어달라고? 좀봐 <웃음> 어떻게 보라는 거야? 빠뜨리 없어 빨랑빨랑거려 빠뜨리가 없어서 음. 촬영을 못했는데 셀컷 입냄새송 Hey, girl, what's u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h a t s up? w h a p t h u t a t t s t s t s t h u up? a a 애기가 다어서 뭐라고 아저씨 그 <웃음> <웃음> <웃음> 내가 그 크고 같은 거, 나의 아저씨 이거 이렇게 <웃음> 아고 우리 샴푸하러 가야 돼아돼 아, 네. <웃음> 오늘 드라이너 어떻게 드릴까요 맘대로 해주세요 맘대로요? 샴푸하러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저거 머리가 진짜 베스트응 음. <웃음> 다 올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좋아 어. 일부러 한쪽도 뺀 음, 좋아요 <웃음> <웃음> <히트월드>? <웃음> 야, <이들 웃음> <왜>? 아, 나 얘들아 그거 다 좋아 이거 해 왁킹 존나 잘줄것 <쉬울> 같아 <웃음> 아, 존나 웃겨 <웃음> 아, 그 냄새가 찔나 왜? 안돼하가 계속 그래? 안 돼. 좋아요 음. 아니 그 여기 끝에 라인 너무 예뻐 그라... 그라... 그라... 정나 어, 아니다 정나 아니죠? 어 너무 예쁘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조금만 얘기해 그니까 배정만 좀나 처음에 시험 조금만 맛있어 야 무슨 치즈에 치즈를 더했어? <웃음> 진짜 치즈에 치즈를 더했어 맛잖아 여기 진짜 이런, 음. 이런 머리 기장으로 자른 다음에 다운 펌을 아, 다운이 아니라 이런 게 음. 하는 것도 많더라. 나도한번 해줘. 내가 오늘 그렇 했어. 아, 오늘 그거 했어? 앞머리가 아, 네. 아, 아, 네. 아. 귀여워서. 귀여워서. 나왜 영상에 안 출연하기 위 어, 나 오랜만에 만났어. 너무, 너무 이거 달걀 귀신 아니야? 이 정도면? 이렇지만 그치. 그날에 만든. 맛있게 먹어. 보이 고맙죠. 네. 감사습니다 자, 카메라 우동증에 있어가지고. 어들어까요 아, 아, 오! 오! 아, 안 돼! 안 돼! 안 아, 돼! 미안해! 아, <웃음> 가, 가! 가! 오! 야! 아, <웃음> 오! 세레머니 오! 잘나왔어요오네 오래 눈을 떠야 되네요. Yes. 오! 네. 괜찮겠죠 네. 두둥 네. 실내트야. 어? 대박. 대박, 대박. 면도크림, 면도크림이었으면 좋겠다. 대박, 대박, 대박. 아니, 대, 대박 아닐 수도 있지. 대박 아니에요? 대박. <웃음> 아, 저도 이렇게 멍청했어요? 아. <웃음> 이백 넣었어요. 삼백 더. 엄마, 고한번하요어한번더 할게요. 오. 시작할요 네. 네. 오! 오! 오 네.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오오저기 450만 원되겠 <웃음> <중에 웃음> <웃음> 고생했어요. <웃음>